자 이번 경기도 어 지난 영상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난 영상은 나이아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아스 영상 다음에 올리기가 좀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운동자 영상으로 그냥 따로 올리려고요 어차피 만난 횟수도 많아가지고 뭐 영상감은 많아요 자 주변에 있는 생자를 찾아볼라 했는데 어 도저히 안 보이더라고. 근데 결국 발견해가지고. 자, 이건 안강 페이크 주고, 한 대. 자, 골상의 역으로. 창틀막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뛰어야죠. 근데 이거는 약간, 아, 좀 아쉬운 게. 어, 안 아쉬운데? 와. 근데 이때포 폼은 약간 좀 좋긴 했어. 에너지볼 맞추는 폼이 진짜 좋았거든요 렉도 안걸리고 하니까 너무 좋았잖아 렉이 모든걸 다 망쳤어 나의 모든거를 나의 모든거를 다아가버렸어자 <웃음> 일단은 파란극 맞춰놓고 따라갑니다 지금 연결 끊었기 때문에 플래시로 잡아도 되고 그으로 연... 아, 잡아도 되죠 또 이런식으로 맞추면 은 <웃음> 깔끔하게 타아 왼쪽으로, 퉁서 쓰려고 했던 무빙이었던 것 같은데, 음, 안 되죠. 바로 앉혀주고, 연결시켜줍니다. 타이밍이 뭔가 딱 맞냐. 자, 세명 연결 야무지게 했습니다 자, 오두막에 하나 있는데 한번 괴롭혀주고, 용병이 고출. 의자 앞에다가 깔아두면 좋은데, 빨리 고출을 하라고 닦여 주고요. 이는 파란 극 하는데, 아 뭐야, 잠깐만. 플래시. 어. 아 네, 좋구요. 파란, 파란 극. 여기 게 끊고, 자, 한번더 노려. 오른쪽으로. 아, 까비. 요거는 조금 아깝다. 하지만, 저에게는 에너지 볼이 남아있습니다. 미친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는. 오늘 조심하고, 깔끔하게 자라줍니다. 침착하게 쏠때는 원터치로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는걸로 해줍시다. 괜히 원터치했다가 망하면은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연결시켜주고 이번에는 좀안돌아간것만 오두막은 냅두고 오두막 어제 많이 돌아간거다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죠 음 어디서 올까요 어 온다 온다 자파란극으로 맞춰놓고 한대 아 근데 굳이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야, 나는 용병이가 빨강이 묻어있는줄 알았나봐 아 이거 뭐야 이거 <웃음> 파른극 묻혀놓고요 빨강 묻혀놓고 콜라뜨리기 아, 나이스 아못 때린건가? 안돼 일로와라 일로와라 이 녀석아 해봐, 야아 미친 와아 <웃음> 거기다가 또 안죽네 저거 미쳤다 야, 타고 가 이거 야, 한시라도 빨리 가야해 일단은 야무지게 숨질 당하네요 이게 샤먼인가? 어자 일단 강제 숨질 당했습니다 이제 골상이 무조건 숨어있겠죠? 하지만 커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해독기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노래해야 합니다. 지금 주술사도 같이 치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전부 다가 있는 거야? 아니면 세명만 있는 거야? 아아아 아, 아. 어 뭐야 안녕 아 이건 말고 골상 데려가 어, 골상이 2층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이상구에한눈팔지 말고 아, 주술사도 여기 있네 골상은 어디 있는 거야 아 머리 아파 이건 용병이 잡고 생각합시다 아 용병 바꿨어 이러면은 어디있어 어! 저기 보였다 오케이 골상이 발견 안 숨으면 죽는거야 인마 일로 안와? 일로 안와? 감히 안 숨어? 아아 아, 똑같은데 두개 뭐야 아나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음. 원투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안보고 대충 예측해가지고 집중 이런건 약간 도... 약간, 노하우도 들어있기도 한데, 약간 도박이죠. 도박은 그냥, 긴급할 때만 쓰고. 자,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보였니까 침착하게, 통수 맞지 않고, 한 대. 용병이 죽네요. 이건 좀 좋다. 용병이 날아간 건좀 이득이거든요. 근데 주술사가 4스택인 건좀안 이득이다. 예. <웃음> 자, 이거는 파란 극을 하지, 아. 아, 도대체가, 플래시를, 어, 따 쓰는 거야, 아니, 어? 아. 네, 진짜, 선상계 대전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어, 멋진 모습 보여주려 했는데, 똥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아, 나. 아, 근데 이거는 아까 집중하면서 파란 극 먹어가지고, 예, 어떻게든 됐네요. 아, 근데 주들사가 커버 안 해? 주, 아, 아 커, 커버, 커버, 아니? 오스텍인데 아, 이거 약간 영상의 취지가 좀 어긋나지 않나 이, <웃음> 이계게 천상계? 어 아, 근데 끝나면 알게 됨, 이거 왜 그런지 나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끝나면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아마 시즌 좀중 아, 시즌 초, 완전 초반은 아니고 7티어 최고 7티어 한 찍었을 때 그쯤이라 좀 매칭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최고 7티어까지 가면 그래도 그나마 최고 7티어끼리 붙여놓는데 음, 이때는 최고 7티어가 몇명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안 붙여놓는단 말이야 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버티어생자들도 온 약간 그런 겁니다. 아 뭐야. 근데 뭐하사? 낙풍 낙풍 맞으실? <웃음> 아이거 허당 듀오네 이거. 어? 저기 샤먼이랑 골상이랑 듀오일 거니까 나머지 주술사고용배가확성적으로 듀오겠네. 음? 구멍 듀어야 구멍 듀오. <웃음> 나머지인데? 자 이거는 무빙이 알아서 찾줘가지고 사격 용병을 잡아주고 근데 애들이 그걸 왜 안바꿀까요? 원래 바꾸면 되지 않나 저거? 아 후반 운영하려고 일부러 안바꾼건가 어? 이거는 샤워니 무빙이 좀 수상하기 때문에 내립니다 괜히 포, 포탈로 또구출 하면 또 곤란하거든요 자 한대 자 그리고 이거는 연결시키고요 연기를 하면은 골상이가 주술사가 해독기를 만약에 출구를 만지면은 빨간극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사모니에게 빨극 먹여놓고 연기 끊으면은 확정적으로 두 명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세팅이 완, 완성이 됩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끊어주고요 집중 같은 걸로 빨극 무혀는으 좋죠 아이 네, 굿 파란 글아 까비 엠플레시로 네, 아무리 오케이 용병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사만 바로 묶고 용병 뛰어가는거 보이니까 묶고 따라가 어 묶고 따라가 문 거의 다 열렸을거거든요 한 번만 막으면 된다 어한 번만 막으면 돼 따라가 어 생각보다 거리가 안가네 자잘 보일거라 아 뭐야 아쭉 날아가네 안녕. 아대 없니? 나 아대 있구나. 어, 잠깐만. 삼색 맞으면 좀 아픈데? 줄사야? 음. 커버 안 해? <웃음> 아, 근데 좀 레전드다, 근데, 이건. 줄사가. 어, 지지. 뭔가 찜찜한 이기님이네요. 예 찜찜 아, 고찜? 자, 왜 그런가 했던지 봤더니, 어, 용병하고 줄사가 7티어하고 6티어야. 음, 약간 좀 이상하죠, 매칭이.